깼다다고 흐어? 어 찾았어 일단 이거 하고 올게요 어! JM님 감사합니다 20... 20일 하기 전에 머리 좀 묶을게요, 20일을 머리 좀 묶을게요. <웃음> 내가 20일을 하는 날이 오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한 번밖에 안는데못 깨는 거 있죠. 제가 못 깨는 거 있죠 와 태풍들을 한 번밖에 못 깼어.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다고 아, 다고 이즈일 입문했어요! 어, 레마님, 감사합니다! <웃음> 감사합니다, 여러분! 이즈일 <20일> 입문했어요! <웃음> 어, 어 아도라블림! 아도라블림, 언제 돌렸어? 어, 아도라블림! 아도라블림! 어떡해, 써니에게 추천곡! 아도라블림, 써니에게 추천곡 주세요! 저는 하라는 거다합니다 저한테 막 악감정 있어서 시키는 거 아닌 이상 다 합니다. 롱룩 개구리? 나그뭔뭐 뭐 시킬지 알것 같아. 레버리 시키려고 그러죠, 레버리. 그 개구리 보긴 했거든요. 효나언니가 하는 거 봤는데 과연 내가 할수 있을지 그건 의문이네요. 어, 죽었어요? 깼어요? 못 봤어. 죽었어요? 깼어요? <웃음> <웃음> 매반이 감사합니다! 20일을 두 개나! 이게 무슨 일이야! 근데 20일 깨면 뭐, 뭐 나와요? 근데 20일 깨면 뭐, 뭐 나와요?